1초 동안 일 제의를 할 때의 일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는 초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지뢰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뢰를 할 때는 거리에 대한 이득과 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에 대한 이득과 손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득이 되면요 손해가 되고요 손해가 되면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수평의 상황이라고 하고 또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상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가 여기고 여기서 힘을 주잖아요 그럼 지금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이 되려면 이만큼을 내려야 되는데 얘는 이만큼 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어떤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얘가 이만큼 올리려는 그힘 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적은 힘으로 늘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힘에 대한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경우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힘을 주는데 얘는 지금 이만큼만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요만큼이나 올려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일단 거리에 대한 이득이 죠 거리가 엄청 적은데 지금 요만큼의 힘을 여기로 올려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에 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자면 빗면도 같이 설명이 되는데요. 일단 빗면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도록 할게요. 일단 빗면은 수평면에 기울어진 기울어진 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왔어요. 엄마가 여기서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거리에 대한 이득이 생기잖아요. 거리가 엄청 작잖아요. 요만큼밖에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이득은 생기는데 왜 이러지 않는 이유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